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난다시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앞전에 옆돌리기 DPM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앞돌리기 DPM 볼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앞돌리기 앞돌려치기 dpm 시스템입니다 볼 시스템이죠 자 요거는 기울기와 도착만 있습니다 볼시스템이니까요자 포인트 도착 포인트 자 여기 장쿠션 세번째 점이 8입니다 8 그리고 두번째 점 약간 위에가 7이 되고요 자두 번째 점과 첫 번째 점 중앙이 6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 조금 밑에가 5가 되고요. 자 코너 점이 4, 그다음 3, 2, 1, 여기는 0가 되겠죠. 자 기울기, 억각일 때 예각이죠. 그럴 때는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칸당 플러스를 해 주십니다. 한 칸은 플러스 1, 두 칸은 플러스 2. 자, 빗각, 둔각이죠. 빗각이 되면 마이너스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배치를 놔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봤더니 기울기가 제로네요. 도착은 3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당점으로 세분화를 해주시면 되죠. 자, 3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8분의 3 두께의 무회전, 8분의 2 두께의 1당점, 8분의 1 두께의 2당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저는 8분의 3 두께의 무회전 당점을 줘볼게요. 자, 당점은 상단, 상단 무회전이 제로고요.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이 1 10시 반 당점이 2 10시 당점이 3 9시 당점이 4 조금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 중화단 당점 5더 내려오면 6이 되겠죠 그까지는안 치니까 일단 5까지만 할게요 자 무회전 당점 8월3 두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1.5에서 2대1이면 충분하겠죠? 8분의 3 두께를 정확해 보시고, 미들발로. 미들발로. 약간 도톰하게 맞았는데 8분의 3두께마다 조금 더 맞았네요. 그래도 득점은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팔로우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돌려치기는 팔로우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큐를 쭉 넣는다는 느낌이죠. 약간 민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배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 공식은 도착 플러스 기울기죠. 자, 도착은 제로에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생겼네요. 1족구의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략 0.6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도 대략 0.6, 0.6, 0.7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한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엇각울기한 칸, 플러스 1이 되겠죠. 0 더하기 1은 1. 8분의 1 두께, 무회전 상단 당점. 미들발로 1.5에서 2레일의 스피드. 자, 시탈해 볼게요. 8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쉬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음, 스트로크는 최대한 부드럽게 치시는데 어, 미들발로 밀어주는 스트로크를 넣으셔야 됩니다. 옆돌리기는 간결하게 치시면 되지만 앞돌려 치기는 어, 최대한 어, 나의 공에 회전이 실리게끔 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회전 당점은 회전이 없기 때문에 밀어야 되겠죠? 쭉!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하나 보시고 시타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음 도착은 대략 8에 있네요 어... 수구가 지금 기울기가 빛각 기울기, 아, 둔각이죠. 대략 3 정도 기울기에 있습니다. 뭐 3.5, 3 정도라고 보시면 되, 되겠네요. 3, 8 빼기 3은 뭐죠 5. 5를 두께의 당점으로 세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음, 8분의 5 두께의 무회전, 힘들겠죠? 8분의 4 두께의 팁 그래도 조금 힘듭니다. 8분의 3 두께의 2팁. 8분의 2 두께의 3팁. 가능하겠네요. 자그러면 8분의 2 두께의 3팁을 저는 한번 시탈해볼게요. 8분의 2 두께의 3당점이죠. 3당점을 주시고 8분의 2 두께. 미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된다그랬죠 미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아, 비록 스트로크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일자로 곧게 나가고 부드럽게 나가는 어, 그 스트로크만 익히면 무난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앞돌리기, 옆돌리기 어, 이런 배치들이 오면 어, DPM 시스템 음,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편안하고요. 득점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음, 제가 강의하는 수많은 시스템들 중에 어,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 하나를 골라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시스템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시스템 하나 쏙 뽑아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